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어, 요번 파일 게임을 활용한 게임 개발에서는 제가 텍스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임에서 텍스트를 표시하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점수를 뭐 표시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들이 움직이면서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뭔가 이제 뭐 말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예,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기존에 있던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객체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예, 텍스트 객체 만들기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변수를 저희가 지정을 할 거고요 어, 시스템 폰트를 그냥 사용할 겁니다 어, 시스템 폰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폰트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불러오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은 이제 뭐 파이게임 그 다음에 이제 폰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폰트 이렇게 이용하시면 을 됩니다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폰트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굴림이나 그런 것들은 적용이 좀안 돼요 음 그래서 버다나라고 하는 어 많이 사용하는 그 폰트입니다. 예, 요것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. 어 63은 너무 크기 때문에 20정도30 정도. 예, 30 정도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폰트를 하나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폰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텍스트를 여기다 입력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고요. 만약 여러분들이 그 폰트 같은 경우를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대로 현재 내가 폰트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른 것을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위치에다가 만약 폰트들을 두고 사용하고 싶다 뭔가 배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 이런 다른 데서 받은 것들을 또 이제 어, 다시 포함을 같이 해야잖아요. 예, 그랬을 때는 이제 폰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뭐 동일하죠. 예, 시스템 폰트 같은 경우보다는 예, 시스 폰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폰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정했던 것들을 뭐 게임 폰트라고 해서 뭐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. 게임 폰트. 그 다음에 위에서 지정했던 시스템 폰트들을 가져오게 될 건데 우선은 뭐 한번 예, 초기화를 우선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서 렌더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 회사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t r 그 다음에 그린. 뭐 다크린 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폰트들을 그릴 것들을 선택하시면 을 되고요 음,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위에다가 저희가 색깔을 지정을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색깔을 하나 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설정 예 네, 색깔 설정이고요 음 거기다가 이제 그린 네 그린으로 한번 볼까요 네, 그린은 이전에 한번 제가 설정을 한번 했었죠 예전 그 강의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을 됩니다 음, 그래서 그린으로 하나 설정을 해서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으로 제가 색깔을 지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어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그림을 설정합니다 을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위에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블랙으로 저희가 바탕화면하고 동일한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0000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저희가 이제 블랙이라고 해서 음 블랙이죠 블랙으로 해서 저희가 색깔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가운데 있는 이 true 같은 거는 a n t i a l i a 라고 하는 건데, 좀더더 더 부드럽게 뭐 표현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통 이제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. 바탕화면하고, 아그 주위화면하고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, 그것들을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폰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겠죠 그래서 게임 폰트를 저희가, 어, 위치, 그 설정들을 또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게임 폰트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했던 것을 똑같습니다. 똑같죠. 앞에서 저희가 그림을 표현한 것처럼 get, 그 다음에 r c t 를 해가지고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다. 그래서 위에는 이제 지정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얘가 모든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그래서, 게임 폰트의 r c t 정보들을 저희가 센터를, 어, 정보들을 할 겁니다. 위치 정보죠. 센터 위치 정보들을 어디로 설정을 할 것이냐. 그런데,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림이 이제 가운데 있었죠. 예,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, 우리가 이것을 조금 지정그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. 그래서, 어, 윈도우스, 윈도우, 위드 값? 예, 위드 값에다가 가운데다가 요거는 이제 가운데다가 지정을 할 것이고요 헤트값 어,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다 지정하면 그림하고 겹치기 때문에 한100 정도로만 우선 놓도록 할게요 되셨죠? 자 그렇게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하면 위에는 저희가 폰트를 만들면서 시스템 폰트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크기는 30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폰트들을 표시할 것들 어떤 걸로 표시할 것이냐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으로 글씨로 표현을 하겠다 나중에 이제 점수들이 바뀌게 되면은 이 게임 폰트라고 하는 것들이 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게 만드는 것이죠 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폰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다 그러면 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렌더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 화면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건 아니죠 화면에 표시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다 예, 표시해야죠 기존의 다른 이벤트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죠 화면상 그래서 텍스트를 예, 텍스트 표시 예, 텍스트 표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똑같습니다 어, 요, 서페이스 쪽을 하는데, 다 표시를 하고, 나뒤 위에다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, 여기다가 제일 아래쪽에다 놓을게요. 왜냐면, 다른 그림이나 바탕화면에 이제 가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항상 요거에 아래쪽에 놓는다. 나중에 표시하게 된다. 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똑같이, 어, 디스플레이스 블릿 해가지고, 저희가 추가를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, 시스템, 위에 보면은, 텍스트를 가져온 것이, 시스템, 어, 개 폰트, 개 예, 폰트죠. 그래서 요것을 표시하겠다. 어디다가? 요거에 r c t 쪽에다가 유하고 동일하죠. 지금 현재 보면 은 그림을 표시한 거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폰트를 표시한 거하고 별다를 것은 없죠. 예, 그렇죠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. 한번 다시 코딩을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. 컨트롤 F5를 누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표시되면은 이제 보안 프로젝트 라고 하는 것이 예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도 이 텍스트는 영향이 미치지 않죠 위쪽에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게임하고는 별개로 위쪽에 표시가 계속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은 코딩을 이제 잘 하신 거죠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, 폰트들로,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나 예, 그런 것들, 크기들을 조정을 하면서 한번 반복으로 어,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